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0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9세는 요 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창세기 16장이었고요 오늘 창세기 17장은 한 장이지만 13년이 지난 거예요 99세 예 시간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시는 모습이죠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99세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99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 아브라함이 99년 살았네? 에, 그걸까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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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어, 아브라함은요 음, 그, 어, 86세 난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음, 어, 여기가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어, 은혜구나 음, 이렇게 에, 여기면서 그 어,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어, 13년 동안 인조이하는 음, 어, 또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음, 그,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 이제 99세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음, 그 자녀를 또 낳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 그 웃죠. 음, 우, 우, 웃으면서 이제 내년 99세가 지나니까 내년 100세 때 이제 아들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그리고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 내 언약을 나는 이룬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99세가 의미하는 발은요. 아브라함의 자아의 종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분명하게 긋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99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아예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평면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심이 시계초가 또각또각 가면서 24시간을 이루고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흐르는 시간, 평면적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또는 이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음 달라요 이것은 구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획득시켜 주시는 그 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요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 시간 구속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게 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절대적 시간이에요. 인간 속에서 어, 누구는 몇년 살다 죽고 어, 누구는 아직도 살고 있고 하는 이런 상대적 시간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절대적 시간이며 자기 존재가 자각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아.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 땅위의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울고 웃고 있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어, 따라갈 수 있는 수준 늘 거기에 잡혀서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예요.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 땅을 75세에 떠나요. 그 그러니까 지금 25년이 지난 거예요.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후사가 없는 것을 알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서는 어 이제는 음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또다시 후사를 말씀하니까 아, 이 담에색 그 종, 엘리에셀이면 됩니다라고 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고 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어요. 크로노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이성적 믿음의 한계치입니다. 어,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아첩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아, 그러면 내 몸에서 났으니까 아, 후사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데 있어서 자기 방법을 끊임없이 고집하며 내려놓을 수 없는 게 크로노스에서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못 내려놓습니다. 보이는 어느 정도의 그 희생 헌신 에, 대가 치러내죠 그러나 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기, 맛보기에는 자아가 죽질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나는 할, 하고 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누가 이 정도까지 해 이것보다 더한다는 것은 그럼 뭐 나는 뭐야 절대 자아가 죽지 않는 크로노스의 인간적 믿음은 자기 방법으로 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제시하면 체념해요 이게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니까 아 나이가 들어서 이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때쯤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카이로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믿음은 내 자아의 종말때 주어집니다. 언제요? 내 자아가 죽어야 맛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때가 참회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고통하며 율법 아래서 신음하며 나의 참다운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맛보고 또그 눈물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 때가 참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우리는요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술, 서서도 영원 앞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다 발견 못해요. 빛 가운데 섰을 때 나의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죄악도 다 그때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안다고요? 어느 정도의 죄를 우리가 압니까?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해 여러분이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라는 그한그 그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의 정확한 믿음이 어떤 믿음 믿음인가? 이것을 알려면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전부로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는 믿음은 이 카이로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죠?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것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골치 아프고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이 답이 없는 것과 같은 내 삶의 이유는 대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이 믿음으로는 이 현실이 왜 해결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만드셨고 여기 왜 우리를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 그저 99세 100세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네가 그나마 저 자연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예배당에도 갔고 황금도 내주고 내 이름도 불러줬으니까 그래 나하고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구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이 당신이 사람 몸을 입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이라면 대체 이 구원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현실에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주신 의도를 하나님이 이 현실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죠 자아가 죽어야죠 안 죽어요 도대체 죽지를 않아요 안 죽습니다 그 죽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죽질 않기 때문에 굽히질 않아요.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저 자연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 있으면서 말씀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가 처리가 안 돼서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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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언약을. 성경에는요. 전능이 나오면 어,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의 계시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하시고 성경에서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후, 이 이후부터 이 전능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이 함께 나와요. 예,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요베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35장에 받담 아람에서 있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부른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련과 환란 속에 하나님이 그를 그 시험 속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다고요? 언약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고난이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능이 아니라 언약이 있다고. 그래서 전능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 어, 저 바깥에서는 전능하면 파워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어, 힘이 많고 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걸 반드시 하신다 요 그게 전능입니다 영원전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많은 십자가를 반드시 때가 참에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기필코 자기 백성 속에서는 이것을 이루어 내시고야 많은 것 그게 전능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나의 조건, 나의 그 어떠함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멈추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 아니시니 시건치 후회하심이 없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쓴그 뜻을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시고야 만다. 이게 전능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인생을 들어서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를 끌어낸 거 아니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너는 이미 영원한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내 마음의 합한자로 두어서 역사에 오고 오고 오고 오는 자들 속에 네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도 다 태어나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꺾어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결심과 하나님의 결과를 끌어내시고야 많은지.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이름을 1차적으로 바꿔버리시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번역에서는 되게 함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 원어에는요, 이게, 어, 어, 그, 되게 만들겠답니다. 완료예요 완료. 어, 어 헬라오 문법에서는 이걸 부정과거시제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 정말 그 성경에서만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어, 그, 어, 로마서 8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는. 여러분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맞이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정했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결과를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을 때 영화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시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은 그 순간 우리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그 결과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되는 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너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거야. 무엇을 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결과를 너에게 깊이 필코 만들어내고야 말 것.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시작도 안한것 같은데요. 안 했고 하나님 나는. 그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내 얼굴 앞에서 똑바로 서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 언약을 나는 책임지는 자야. 내가 하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곧 그건 결과야. 하나님이 되게 하민이라 라는 것은 되게 만들었다 합니다그 모습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 엘은 하나님이고요. 어, 샤다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가 어, 이제 전능이란 뜻이고 어, 엘 하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음, 변함없는 분 불변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어,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 너희와의 내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바꾸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불변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샤다이에요. 샤다이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무엇인가 다할수 있다. 그, 그 크고 강하고 무엇인지 다할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거예요. 욕과 같이 실현과 고난과 역경 속에 처박아두고 그러하여금 하나님 나를 왜 관역 삼으세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욕을 끌어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두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변개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욕의 인생의 아픔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샤다이라는 이 속에는 이 아주 중요한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 양육의 의미가 있어요 기르다 또 하나는 채워넣다 샤다이 어 변함없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리고 채워넣으신대요 뭘 채워넣으실까요 무엇을 양육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내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자녀를 낳고 아또 손주를 또 어, 보고 책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밀어붙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우요곡절들을 겪습니다 돈을 가져보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보기도 하고 빼앗겨 보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삶을 그려보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보기도 하고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때문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을 내지를 못하고 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대체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루시는가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종행무진 헤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인생 속에 99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마일을 낳고 13년 동안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자기의 시간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아의 종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뒤이어 보겠지만 할례를 하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끝장난 것을 경험시켜 주시죠. 우리로 인생 속에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애지중지 여겼던 자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자아를 종말로 끝장을 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때가 참에 태어나집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음,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거지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인간의 사랑에 헐떡거리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덩어리인지를 처절하게 보도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불가능을 여러분의 99세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채우세요 자 우리 보세요 2사에서 어, 9장을 가봅시다 2사에서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9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 지금 그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받고 또 그랬던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영화롭게 된대요 왜 영화롭게 되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과거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흑암에 있었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곳이었지만 영화롭게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릴리가 그러면서 이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오심으로 이제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요.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제 빛이 임합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 지니니 그 다음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김효자라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태어나지는 그 일을 이루는 이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이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뤄내신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왜 살아나셨는가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속의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내 토를 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엘샤다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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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속에 산다는 겁니다. 누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자가 이 십자가 안에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그 어떠한 일로도 그리스도 우리 주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핏잡은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란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왜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졌다면 그 하나님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이 역경과 시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이걸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감당하라고요 십자가 를 만나라고 그 십자가를 만나서 이 십자가의 삶을 도살할 양과 같이 여 김을 받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을 당하는 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년이라면 그 100년의 삶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삶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고요 이 의미를 깨달으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참 만족입니다 문제 없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는 어디로 갔는가 이 문제의 끝에서 나는 누구를 만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로 카이로스를 이루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아버지 나라에 갈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뜻도 없는 생각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신앙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뜻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만세전에 영월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채우시는 그뜻 앞에 만나야 합니다 그거 만나고 죽어야 합니다 크로노스로 인생을 살다가 99세 그냥 끝장나지 마시고 100세 이삭이 태어나지고 그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내가 구속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다 절대적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끝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미루심은 하나님이 뜻을 두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내자의 종말의 시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왜이 자녀가 바뀌지 않는가 왜이 건강이 해결되지 않는가 왜이 문제는 여전히 나를 산적하고 나에게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루고 계십니다 뭐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여러분 안에 태어나지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미루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부활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와, 은혜로다. 많이 은혜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보다 소망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죠? 진짜 은혜는 내 자아가 종말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말할 때내 자아가 끝장남는가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 자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어찌할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고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건강하고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떡떡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살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을 일하는 이 희노애락의 삶을 왜 살게 하셨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내이 문제 앞에서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섹스와 이런 문제 앞에서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스블론과 납달리 땅 이곳에 이 흑암에 갇혀져 있던 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인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겠습니다 8절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회개하도록 정말인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끝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왜 오시기를 지금 머뭇거리고 계실까요? 왜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나를 구속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시간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긴박함을 느끼지 않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저 짐승들처럼 이성없는 짐승들처럼 세상에만 코받고 살려고 했던 그이거짓됨 앞에서 그러면서도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는 라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의 거짓됨 회개하시고 정말로 오래 참으시며 더지 참으시며 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악을 그 냄새나는 오염덩어리를 한번 하늘에서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썩은 냄새를 지금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늘을 왜 참고 미루시고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열심을 여러분 모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기다리시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크로노스 속에서 반드시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나이의 개수만 헤아렸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를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내 안에 깊이 잃고 이루고 내시고야 많은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날 생각만 했지 이것을 통하여서 참다운 내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깊이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